신인 두 직원 조아입니다. 어, 제가 또 오늘 첫 번째로 이게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음,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개체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동영상을 찍을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. 찍을 영상들의 주제는 주로 소용전과채집이될 예정입니다. 어, 제가 지인들한테 들은 바로는 제가 체집을 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채집에 채집 영상에 좀 비율이 클 예정으로 보입니다. 뭐전국로 다니면서 채집한 거 올리고 또 그리고 그걸로 이벤트도 할 예정이고요. 어 그리고 뭐 소형종 제가 또 소형종을 꽤나 좋아해서 주로 소형종을 주력으로 사용 어, 사육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채집과 소형종을 주제로 영상을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.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간단한 개체 설명만 하겠습니다. 먼저 꼬마 업적 사슴벌레죠. 스쿼시 산란 세팅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앙컷만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음 주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섬나라에 많이 서식하고 있죠. 어 지금 이게 앙컷 개체고요소나무 톱밥을 먹으면서 자랍니다. 사육은 그리 어렵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차, 참나무 미립자 톱밥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다음 개체는 길쭉꼬마 사슴벌레입니다. 자이 보시면 엄청 작소, 진짜 작습니다. 자손 새끼 손톱이에요, 새끼 손톱 비교해 보시면 크기를 알수 있어요. 진짜 완전 작은 개체고. 채집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, 이 친구들. 제주도 가시면, 팽나무 부셔보시면, 한, 100마리 이상도 채집하실 수 있어요. 저도 한 100마리 채집해서, 와서 지금 많이 분양됐고, 누대아 개체들만 몇 마리 나눠, 남겨놨습니다. 자, 다음은, 털부왕 사슴벌레입니다. 이 개체들은 딱한쌍 지금, 남겨놓은 거, 영상으로 찍으려고, 한 쌍입니다. 겉으로 별로 티가 안 나는데, 지금, 어, 이게체가 스컷이고요. 이게체가안컷이네요 지금. 스컷은 안컷보다 지금 비교적 뿔이 더 깁니다. 이 스컷이 좀 소형이라서, 그리 티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네요. 이 털부왕은 그 이름 그대로, 등에 털이 나있어요. 만져보시면 좀 거칠거칠?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. 소형종은 어... 아... 한마리 남았구나. 이제 다음으로 길쭈꾸마사슴벌레 번데기인데요. 음, 번데기들이 지금 전용상태 이곳에 넣었더니 번데기가 이렇게 세 마리가 됐네요. 번데기, 번데기, 번데기, 유충, 유충, 유충. 음 이제 요 아이들로도 한번 제가 이벤트할 예정이고요. 또 구독자분들 많이 아 이벤트를 열 계획입니다. 그때 이벤트 물품 하나 아마 넓적사슴벌레 스커시 될 듯하네요. 이로써 오늘 방송은 좀 간략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채집기도 지금 많이 올릴 예정이고 소용종 사육기 또 누대한 개체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벤트도 간간히 열 예정이고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